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등산 중 쓰러졌고 직접 사인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면 상인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과학 53051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등산을 자주 하였으며 혈압이나 심장계통의 질환으로 큰 병을 앓은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0.5도 이하였고 바람이 상당히 불었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무렵까지 약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던 사실 전라북도 이 병원의 응급실 기록지 에는 망인의 체온이 로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34도 미만을 의미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는 망인이 저체온증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일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의사 지가 작성한 응급실 기록지에는 내원 시 심정지 상태이고 응급실에서 CPR 시행 후 사망 원인 불명의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원인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탐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 구조대에 신고 전화를 한 성명불상의 여행객은 망인의 의식이 있냐는 구조대원의 질문에 의식이 있어요 있어요 깜빡깜빡해 라고 답하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여행객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망인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에도 망인이 사망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그신부체온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호흡이나 맥박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가 이내 소실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원인 불명에 내인성 급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사 지의 사체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 에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달리 망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인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